안녕하세요 팀장님 얼굴 나왔어요 나중에 무작위 처리해주세요 아 나중에? <웃음> 오늘은 인쇄소 가는 길에 그리고 교문고도 들릴 예정이고요 가는 길에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에 수공업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교보본사에 와있는데요 교보본사 1층 모습을 잠깐 보여습게요 교부본사 담당자님은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담당자님이랑 따로 통화를 해서 미리 5시 이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5시가 조금 넘은 상황인데 담당자님이 회의가 아직 안 끝나셔서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습어요 담당자님을 기다리면서 접견실로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1층에는 접견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냥 시면 그냥... 이렇게 개방된 문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나름 간 가죠? 어, 접견실 사용에 티켓도 있어요. 지금 팀장님이 아직 물류창고에서 오지 않았고 저는 담당자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교보문고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 주변이에요. 어, 특징은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후 시간대라서 그렇기도 한데요. 교보문고 본사 왔다가, 어, 누구 기다려야 되거나 하면은 대부분 저, 여기 와서 먹어요. 메이크샵. 뭐안 된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커피를 마십니다. 팀장님을 기다리면서 할 일을 가지고 왔지, 엄청나요. 치료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한데 어, 떨어 보고 싶은 그대에게 음, 어, 후원을 해 주신 서포터즈 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붙이는 게여게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니까. 그림이 이 스티커 쪽에 반대 붙이면 은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뒷면이 이 스티커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앞면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저는 이 택을 뜯지 말고, 봉투에서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택을 뜯어주면 빠르게 자, 모든 일을 끝내고 파주에서 출판사로 출발합니다. <웃음> 손짓 겁나! 올드해! <웃음> 가는 길에도 음, OPP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이이이 저... 여러분 도착입니다. 조명을 켜고 저의 작업물을 보겠습니다. 오, 다 했어요, 거의. 요 남았어. 이거는 뭐몇 십분 조금만 더 투정하면 다할수 있을 것같아 그렇지만 오늘 제가 목표로 가져왔던 <웃음> 노트는 단한 권도 포장을 못했다는 슬픈 소식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네.